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워드를 찍어드리는 여자 다나쌤입니다. 자 오늘 편에서는요 2022년 5월이 다가오는 이 시즌에 맞는 키워드 한가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당장 들어가면 좋은 키워드 아마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급부상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여름 휴가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워터파크를 가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물놀이나 워터파크, 수영장 등등을 많이 가시겠죠? 그때도 우리가 필수로 착용해야 되는 게 마스크는 좀 착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서 작년부터 이 방수마스크 쪽이 키워드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이 마스크는 수영장 마스크 또는 목욕탕 마스크 또는 숨쉬기 편한 마스크라고 불러서 헬스장을 가셨을 때도 굉장히 편안한데요. 얘가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요. 그래가지고 숨을 쉴때 어느 정도는 여기에 어 우리가 마스크 끼면 막 계속 바람이 밑으로 빠지고 위로 빠지고 하다 보니까 김서림까지 생길 수 있는데 그 김서림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물은 튀기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데에 다 발수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이런 코팅 처리도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오염이 됐다 그러면 빨아서도 다시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천 마스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증 받았던 이런 자료들을 봐도 다 이런 차단 기능이 99.9%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 검색 량이한 2만이 좀 넘는데요 상품 수가 제가 사실 최근에 찾아 봤을 때만 해도 만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찾아보니까 이제 만개를 조금씩 넘어서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늦지 말고 당장 들어가셔서 지금 이 방수 마스크 수영장 마스크 유아 수영장 마스크 등등의 키워드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 앞으로 좀쭉잘 팔리만한 상품을 좀한 가지 좀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생활 방역 시장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방역기, 코로나 분무기 또는 집안 소독 를 뿌리는 이런 기계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 가지고 상품 수는 좀 적은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품은요 도매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만원대에 구할 수 있는데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는 한 3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판매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아 이제 근데 코로나 이제 다 끝나가는 거 아니야 이제 뭐 마스크도 벗고 다닌다고 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분무기 또는 코로나 방역기라고는 설명을 드렸지만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게 치아 염소 산수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. 자이 상품은 여러분들께서 판매를 하실 때 어느 정도는 소독약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약간 유해물질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아 가지고 어, 소금물을 탄 소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요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으시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요. 집 안에서 생활 방역을 하실 때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 씻잖아요. 그런 형태처럼 옷에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 쭉이 방역에 대한 시장은 꾸준할 거라서 이 상품 지금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세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4월이 다 가고 있어요. 여름이 오죠? 근데 우리 여름에는 언제를 준비해야 되죠? 바로 가을, 겨울을 준비해야 돼요. 자 가을에 의외로 좀잘 나갈 수 있고 네이버보다는 쿠팡에서 판매하는 카테고리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상품이 있는데요. 그 상품은 바로 예초기 아니면 잔디 깎는 기계 또는 고추 따는 의자 이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이 쿠팡이라고 하는 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으로 상품 리스트가 순위가 다 다르게 나와요 근데 지역이 지방일수록 상품이 어 사는 종류가 더 다양해집니다 수도권에 있는 고객들만 쿠팡의 고객은 아닌 거죠 지방 쪽에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런 경우로 여러분들이 좀 노려서 들어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초기나 고추 따는 의자, 고추 따는 의자 그 발이 이렇게 껴서 하는 거 말고요. 발통 크게 달려져 있는 그 의자 모양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거 있어요.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수 있는 틈새 상품 농기구 쪽이 의외로 틈새 상품이라는 걸좀 기억하시면서 가을철 추수 시절에 지방에 계시는 쿠팡 고객 또는 네이버 고객에게 여러분들이 상품을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쪽 카테고리 상품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걸 추천을 해드렸던 이유 약간 팁을 좀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는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이세개의 키워드가 쿠팡에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또는 네이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해외 구매 대행용 상품이 좀 많아요. 그얘기인 즉슨 해외에서까지 구매해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와서 내가 그긴 시간을 기다릴 마음이 있는 고객이 잡혀져 있다는 얘기예요. 그렇다면 얘네들을 한국에다가 여러분들이 소량으로 한 10개씩이라도 수입해서 판매를 하신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게 판매하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요 해당하는 상품들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뭐 전기라든지 인증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 말고도요 여러분들 예초기 날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나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고추 따는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음 의자만 있는 것도 있는데 우산이 꽂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객단가가 더 훨씬 더 비싸게 판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건 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팔거나 또는 대비하면 좋은 상품들에 대해서 또는 꾸준히 팔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. 제가 오늘 알려드린 키워드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실행하셔서 돈 많이 버는 쇼핑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은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